너는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하고 있는 거는 위에 가 왼손을 할 건데 자 왼손이 방향이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 봐. 이렇게 이러고 있어. 내손 위치를 봐.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지금 칠때 손이 이렇게 내려가 공을 치기 위해서. 근데 이 방향이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봐. 이 손의 위치는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나가되 이 채는 요렇게 옆에서 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물 떨어뜨리기, 물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그냥 밑으로 탁 버리면 우리한테 다 튀기지. 근데 이걸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확. 버리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가 가야 되는 거는 왼손이, 방향이, 얘가 요렇게 갈 거야. 알겠지? 얘를 요렇게 앞으로 갖고 나갈 거야. 방향이. 너는 공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갔어. 방향이. 앞으로 갖고 나갈 거야. 여기 서봐. 일로 와봐. 그럼 공이 쳐져요? 쳐져. 진짜 잘 쳐져. 거 줘봐. 자. 요렇게 해 애플 만들어 애플 능금이 만들어 능금이 그렇지 애플을 바늘 쪼개 아, 잘했어 잘하네 자 다시 애플 만들어서 자 그대로 오른쪽을 봐줘 그렇지 아니 팔만 말고 그대로 다 모든게 그렇지 이게 백스윙 이라고 보면 돼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다운 스윙 자뭐 눈은 저기 보고 있어. 자, 어떤 느낌이냐면 너는 이때까지 왼손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여기에 이렇게 안에 힘을 주고 요만큼 나올 거야. 자, 바디 라인이 여기 요기,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가 체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야. 손의 손의 힘으로. 너는 이때까지 여기 요기, 여기에 힘으로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얘를 벽을 못 만드는 거야. 얘는 놔두고 자, 손의 힘으로 요렇게. 그렇지. 그러면 자, 물건을 줄 거야. 잡고 있어 봐. 그럼 손의 힘으로 오. 앞으로 당겨지는 거 느껴져? 음. 그렇지. 이게 당겨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 백스윙해서 음. 자, 그대로 이게 당겨 내려오는 거지. 절대로 이게 당겨 내려오는 게 아니야. 힘이 다르지. 자, 그럼 잠깐만.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얘는 쳐야 될거 아니야. 반지름이 최고 길어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반너 네가 센터면 음. 반지름이 뭔지 알지? 네. 어, 반지름이 이게 크겠어. 이게 크겠어. 그거요. 그렇지. 그러면 요까지 나왔지. 일단 네. 끌고 나왔지. 음.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크게 해서 땅 치는 거야.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잡고 있어봐. 나왔지? 음. 앞에 보고 있어 계속 계속 쭉 힘을 그렇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뻗어야 돼 공쪽으로 나왔지? 네. 앞으로 계속 쭉 뻗어 그렇지 요렇게 힘을 써야 돼 이게 아니야 공을 치려고 옆으로 가면 안돼자 앞으로 뻗을 거야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얘는 반지름 손은 계속 앞으로 나가봐 그렇지 여기까지 나와봐.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 그렇지. 손은 앞으로 계속 뻗어. 그렇지. 땅.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이러고 있어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수피네이션이거든 외전. 그러면 너는 지금 몸이 안 돌았지. 응. 체는 여기까지 갔지. 응. 이게 클럽 스피드야. 채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 너는 돌지도 않았는데 채가 지나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봐봐 내가 애기야 내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어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어 요렇게 그렇지 내가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나가면서 옆으로 딱 치고 요렇게 돼있었지 응. 이 위치잖아 지금 같은 위치잖아 헤드의 위치가 응. 근데 너는 이 위치 때 지금 몸이 이렇게 열려있어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손을 지나가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속도가 나안나 나.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하고 있는 거는 이해 가? 잡고 있어봐 그대로 있어 충분히 뒤에 가서 얘를 여기까지 갖고 와서 응.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탁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럼 엎어치는 거야. 알겠지? 한번 해봐. 봐봐요. 응. 백스윙.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야. 오늘 왼손 뻗기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응.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응. 딱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네가 옛날 그러니까 전의 습관이 일로 밀고 있어. 지금 힘을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 앞으로 뻗어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앞으로 계속 뻗어봐 앞으로 계속 뻗으면 알아서 가 그러니까 뻗어야 돼네몸 앞쪽으로 뻗어야 되는데 너는 습관이 지금 뭐냐면 옆으로 자꾸 보내려고 해 지금 힘 다른 거 느꼈어? 응. 그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뻗어 팔을 쭉 앞으로 뻗어 그렇지 손바닥 미는 거 느껴져? 응. 자 지금도 옆으로 미네 앞으로 쭉 뻗어 그렇지 이러고 있어 계속 계속 뻗어봐 계속, 체를 계속 앞으로 뻗어봐. 그렇지. 계속 뻗어봐. 난 피니쉬 해봐. 어때? 훨씬 커지지, 아크가. 근데 너는 옆으로 갔었으면, 옆으로 가봐. 옆으로 가면 가까워져. 음. 차이점을 봐봐. 봐봐. 니가 선생님이야. 내가 여기서, 요거, 이거. 이거랑 차이점 보여? 네. 응. 봐봐. 앞으로 뻗으면서 쭉 계속 밀면 몸이 안 움직여 근데 내가 얘를 옆으로 보내려고 하면 몸이 움직여 알겠지? 그 이거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나처럼 뒤에서 연습해봐 음. 음,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팔 떨어진 거야 지금 왼손 자 오른손 빼봐 그대로 오른손 빼봐 팔 떨어진 거야 아까 내가 어, 어떻게 아, 하라고 아, 어, 내가 아까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고 네. 했잖아 떨어진거야. 이러니까 떨어지니까 뒷땅을 치는거야. 아. 맞아요. 이게 잡고 있어봐. 아니 왼손만. 자 얘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잖아. 아니 팔팔 팔, 팔 밑으로. 어, 요렇게 치잖아. 음. 어? 이거는 뒷땅이 안나고 탑볼 치면 탑볼 쳤지. 뒷땅이 날 수가 없어. 자 앞으로 나왔지. 계속 앞으로 나와. 그렇지. 응. 여기서 니가 뭘 잘못하고 응. 있냐 채도 잘못 잡고 있었지만 응. 내가 아까 수피네이션이 나와야 된다고 응. 했지? 맞아요 수피네이션이 없잖아 그렇지 계속 해봐 근데 손을 계속 밀어 그렇지 이런 느낌 오 오케 이거야 이어 이게 왼손 아름 로테이션이야 다시 응? 수피네이션 아 다시 응. 그래서, 스피네이션, 그렇지, 그렇지,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장, 뒤에서 해봐. 이거 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연습스윙 해봐. 자, 왼손만, 그렇지. 가서,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니가 앞에서 봐봐. 내 차이점 좀 보여줄게. 잘하고 있거든, 근데, 한 80% 밖에, 80점 정도 밖에 못 줘. 왜냐면, 차이점 봐봐. 뭐가 잘, 잘, 다른지 봐봐. 잘하는 것부터 보여줄게. 자, 여기서 나왔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나온 다음에 쳤어. 치고, 스피네이션. 쭉 밀었어. 이거랑, 여기서 나와서, 미는 게 아니고, 약간 요런 느낌. 차이점 보여? 다시 해보자. 이거랑 음. 이거랑 차이점 보여? 그 그러니까 자꾸 요기가 떨어지는 느낌이나,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쭉 피니시까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네 발란시아가는 떨어질 거야. 옆에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골프화를 신으라는 거야. 거기야 여기가 딱딱하잖아 골프화는. 이게 다 떨어져, 다트더져 일반 신발은 그래서 너라 갈라지아가 다트더져라 에잇 센통이다